다리 풀렸네 두 번째 날이다. 제발, 잘한다. 잘한다. 싸우지 말아라 잘한다. 잘한다. 밴드 풀업 횟수 늘리기로 한 날이다 오늘도 오버그립 방법으로 밴드 풀업을 한번 해보자 오늘은 풀업바를 줄때 평소보다 좀더 넓게 잡아보자. 그러면 넓은 등근육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. 엉덩이가 또 바지 먹는다. 다리 모아. 엉덩이 말고 등에 집중해. 잘하고 있다. 불없지에 팔꿈치를 너무 바깥으로 빼지 말자. 항상 올바른 자세가 될수 있도록 집중해. 그리고 상체 각도는 올라갈 때만 가슴을 들어준다. 어. 다리 풀렸네. 일곱 개 했다. 오늘부터 1일이 시이다.